공주 아니세요 공주 네. 디덕! 디덕! 블랙핑 크 무점! <웃음> <웃음> 약간 이러면서 온척보면서 무점 무점! 약간 이러면서 <웃음>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네가 <웃음> <웃음> 두아 사투 김예 <웃음> 김예 <웃음>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삼국반 호프라우라는 활화산을 보러 갈 거예요. 밤에 켄터키 프라이치킨 먹어가지고 불대로 붓고 피부가 진짜 목소리도 불대로 부어서 안 좋다는 점 양해를 조금 해주시면. 도마스 분화구라고 올라가면은 머드팩으로 마사지도 할수 있고 온천물로 달걀을 삶아 먹을 수가 있대요. 그거를 보고 매력을 느꼈어요. 아침 일찍 가자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무가 많은... 도착을 했는데 여기 바로 앞에서 10만 루피아를 내고 우리나라 돈 8천 원 정도를 내요 이걸 받았어요 꼭 가이드가 필요하고 가이드는 10만 루피아? 가이드를 꼭 동행해서 가야 하고 그은 올라갈 수가 없대요 원숭이 원 있어? 원숭이 있어요 네. 땀마의 사파리 됐어 갑분 땀마의 사파리 자 제가 너무 오고 싶었던 곳 도착했습니다 까와 도마스 인데요 사야 아깐 버르기 까와 도마스 띄다 띄다 수다 시합? 네 시합? 예 아유 버르기 여기 이렇게 맵표서맵표서가 있어요 세명에서 15,000원인데 진짜 싸죠 이제 등산 짬빠가좀 있거든요? 등산하기 전에 좀 스트레칭을 좀 해줘야 돼요 아시죠? 안 그래도 지가 날수 있거든요? 제가 또 한국에서 북한산 짬빠가 있으니까 아, 가볼까요? 자 이제 시작됐습니다 뭐야 저거 한국어과 뭐야? 와와 와, 대박 피톤치드 장난 아니야 다이빙 할때 폐활량이랑 다른 거 같아. 프리다이빙을 할때 2분 4 5초 이상을 참거든요. 근데 등산만 하면은 숨 차. 조금만 걸어도. 나중에 위에 올라갈 때골룸처럼네 발로 기어가거든요. 등산은 근데 진짜 오랜만에 가요. 까무뽀르나. 퍼르티크. Pernah tapi tidak sampai masuk. 뭐라고요? 아, 진짜 여기 온적이 있어? 오늘은 웬일로 하냐고 물어봐 주세요 안 가면 안될것 같아서? 맞아! 어저께 온천도 안 갔잖아 까무 까마린 띠닥버르기 끄그 살이 앗따르거이어디 보이세요? 어머 대박! 많아, 많아. 등산이 올라갈 때는 촉촉하면서 다람쥐처럼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거의 갓태어난 기린처럼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내려오게 되거든 근데 여기 가파르지가 않아서 편한데? 등산하기가? 북한산은 완전 돌산이어가지고 완전 힘들었는데 그런데 좀 다니다가 이런 쉬운 데 와보니까 자연도 느껴지고 좋네요 어, 여유롭고 우리 키키랑 줄피는 좀 고생을 하겠지만 운동 필요합니다. 둘 다. 체력이 아주. bad에요, bad. 그러면서. <웃음> 숨이 차네. 300년 된 나무? 300년 된 나무래요. 내가 받았어요. 기를 받았어. 제가 기도했어요. <웃음> 어, 나 진짜 이마에 보톡스 좀 맞아야 되나봐. 아까 300살 된 나무님의 기를 내가 받았으니까. 조금 젊어지지 않을까.. 1월 1일에도 안 빌었던 소원을 나뭇님한테 빌었어요. 하아, 냄새 진짜 짠다, 그치? 하아, 바구스? 바구스? 상하타페 <웃음> 상하타페? 상하타 근데 무슨 바구스래. <웃음> 내가 봤을 때 여기 사람들도 약간 우리나라 어 굿굿굿굿! 약간 이런 것처럼 아주 굿굿굿 굿이에요! 영혼이 없이 그냥 마고스 마고스 이렇게 한것 같아. <웃음> 귀여. 누군가가 추울까 봐 시원한. 우와 우와 우와 우와. 계란 어, 있어? 오. 계란. 어? 계란. <웃음> 계란 있어요? 디즈니 아다 계란? 아, 아다 계란 몇 개? 까마린 빛나서 띠가. 우리 키키는 떠룰루안 좋아해가지고 줄피는 띠가 세 개. 나는 스플로. <웃음> 띠가블라스 어, 가블라스 6,000원에 계란 13개 득템이요? 계란 13개 뚜르르뚜르르뚜르르 뚜루루 띠가블라스 코카콜라 사두 사이다 사두 나중에 마사지 <웃음> 나중에 마사지 <웃음> 와 이거 <여기> 보세요 도착했습니다 <웃음> 저기 보세요 완전 자연 자연 저기 온천이에요, 온천. 여기서 이렇게 온천물 담그고 마사지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우와, 대박! 저기가 백도래요, 백도. 100도. 저기 계란 끓는 곳이 백도래요. 와, 진짜 대박. 내가 완전 좋아하는 곳이야. 다리 담그고 좀해 볼게요. <웃음> 준비하는 줄피. 신났어 줄피? 문연한 깐? <웃음> 뜨거워? 명. 여기 너무 뜨겁대요. 오케이. 이렇게 다리를 머드 마사지를 해 주세요. 손이랑. 근데 이거 좀 비싸거든요. 어, 근데 마사지를 좀 잘하긴 하세요. 비싸요. 응. 45,000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갑자기 안 쳤어요 저를 안 치고 어드팩을 해주신다고 하시더니 저한테 막 해주시더니 8 5만 루피아라는 기적적인 페이가 나왔어요 계속 예쁘다고 야, 막고색 코 높다고 드리마까시 베르비 심심 베르비 저 약간 칭찬해 몸둘바를 몰라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칭찬지옥 아니에요? 칭찬지옥이야 여기! 공주 아니세요 공주 보다 나이 많으셔가지고 불편해요 너무 아파 아! 디덕! 아, 디덕! 블랙핑크 <웃음> 블랙핑크 45,000원이라는 돈이 입서비까지 포함된 <웃음> 뭐것 같은데 <웃음> 근데 발 진짜 시원해 요마사지샵보다더 시원해 강제 구독 완료! 만약에 여기 얘네 저모드팩 사라고 아, 한국사람 여기 무좀 있는 분들이 많이 왔나봐 계속 무좀 무좀 하시네 무좀! 약간 이러면서 맞아, 맞아. <웃음> 온천 보면서 무좀 무좀! 약간 이러는데 <웃음> 약간 여기서 이미지가 한국사람 무좀 무좀! 약간 이러던데 렇 <웃음> 무좀 봅쇼요 <갑시다>. 무좀요 <웃음> 아니 여기 다 오시는데? 근데 저리 집 왠지 아세요? 왜? 얼굴이 어, 부재처럼 생겨서 그러는데 <웃음> 근데 이게 딱 예쁘다 아빠 아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같이 먹어 아 이야기는 완전 잘익었다 오엑 맥주가 없어서 아쉽다 이거거든 여기 온 이유 아 w o 사랑스럽다. <웃음> <웃음> 자 이게 <깊이? 웃음> 다른 사람 머리에 깨야 제맛이거든요. 팔보 좋다. 저... m <웃음> e <웃음> n 문양 n y 문양농 n 문양농 n 문양농 s 문양농 n y e n a 리 g k a 고 아름답다고 배웠지. <뭐였지>? 인 n <웃음> 인 a 한국인이 사랑하는 운동. 몇 인도 어요 3 0도 40도 이렇게 빨개졌어요. 엄청 물에 담갔다가 빼니까 완전 뜨겁긴 한가 봐요. 아, 진짜 너무 좋다. 저기 사진 찍어 거예요. 여기, 여기 사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튜브 하면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어디 오면 은 사실 사진 찍고 동영상 찍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근데 유튜브를 하니까 다 하나하나 다 찍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기록으로 남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아니 여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좀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뭐 사라고 권하시는데 원래 같았으면 사실 잘안 사는데 코로나에서 좀 힘드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다 사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마음이 그래야 편할 것 같아요 뭔가 아까도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이 저 마사지 해주시는 게 너무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완전히 시원하긴 했어요 그만큼 많이 지불하고 가야겠습니다 좋았던 만큼 까와 도마스바구스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해주시오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이가 두와 산. 투 제가 산에 전기를 먹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웃음> 아, 잠깐 어지러워 아, 더 오버를 했네요 아.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저기서 명상하면서 행복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뭔가 땅꽃반 뿌라오 이 산이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땅꽃반 행복하게 해주세요. 좋다. 지랄하고 자 빠쳤네. 드디어 썼어요. 잠깐 언니네요. 기린이네. 기린. 바자. 가자. 10개를 다 사는데 12,000원이라고? 응 그러면은? 3개 사면은? 3개 사면은 만 원. 엄0랑 어, 이거 다 10개 하는데 12,000원이래요. 네. 3개 하면은 만 원이고. 그래서 그냥 10개 다 사버렸습니다. 이거 한 명씩 선물해줘야겠다. 한국 사람들한테. 하나에 만 원이라고 하면서. 끼임예. 끼김예 끼임예. 드리마카시 쌈빠이 축발라기 그래도 금순 드럼이네 그쵸 아니 계란 먹었으니까 이제 소화를 좀 시켜야죠 밑으로 내려가면서 밑에 내려가서 또 먹으려면 빠이빠이 야드리마카마아 괜찮아요 이건 진짜 괜찮아요 <웃음> 장사꾼이야 <웃음> 장사꾼이야 하, 산에 전기도 받아가고 여기 코로나로 힘드신 분들 좀 도와드리고 가는 기분이라서 좋습니다 또 올라야 하네요 우리 계곡 가야 돼 정신 차려 계곡 가서 시원하게 물 담그고 놀자고 힘내 힘내라고 맛이 좋구만 아왜 오늘따라 왜